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칼 같은 오브젝트를 표현을 할 적에 이 날의 날카로움 같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필터를 써 가지고 이렇게 이제 빛의 반사를 좀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야경 같은 거를 표현을 할 적에 크로스 필터 같은 거를 써 가지고 이렇게 예쁜 예쁜 조명을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경을 가지고 그 필터를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제가 요거는 사이클 음, 사이클 엔진을 쓰고 있는데요 EV 엔진 같은 데서는 이렇게 블룸이라는 걸 활성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빛을 좀더 이렇게 그 조명빨? <웃음> 이렇게 빛의 빛이 그 강하다 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데 이 사이클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사이클에서는 별도의 필터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게 EV 모드에서는 오로지 이 기능 하나밖에 안 돼요 다른 필터를 쓰기가 어려운데 사이클에서는 오히려 필터를 써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조명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제가 요거를 발광채로 바꿔 볼게요 이게 빛이 어, 발광채가 너무 사이즈가 크면은 그 크로스필터 같은게 잘 적용이 안되니까 좀 작은 걸로 해주고요 음, 여기서 에미션을 키워 줄게요 값을 1000 정도로 해 줄게요 이게 지금 빛이 나는 건데 음, 어, EV 모드에서는 좀 보이겠죠? 빛이 이렇게 난다고. 근데, 사이클 모드에서는 요렇게까지 밖에 안 보이네요. 자, 이렇게 됐을 적에, 음, 어, 요거에다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컴포지팅으로 좀 갈게요. 시, 아, 이거는 제가 지금 원래 있던 건데, 이걸 이렇게 지우면, 음, 이걸 지우면 자 여러분들은 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이, 이게 안 보이고 지금 이 상황으로 보일 거예요. 그러면 유즈 노드를 키시고 음홈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렌더레이어하고 컴포지트 라는 요 두개의 노드가 보이게 되는데요 일단 이, 상황, 이 상황이 지금 그 이미지가 그냥 이렇게 일반화된 이미지예요 근데 컴포지팅에서 필터를 하나 추가할게요 글레어 필터를 하나 추가를 하면요 은 렌더를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. 네. 지금 그 씬이 하나도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죄송해요. 씬을 하나 연결을 하고요. 뷰 레이어. 아마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은 이게 안 보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래도 렌더를 하면은 아마 보일 겁니다. 네. 이렇게 글레어 필터가 적용된 게 보이고요. 글레어 필터에서 이 각도를 조절하시면은, 음, 아마 그 빛의 번짐이 각도가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져서 보일 거예요 자 근데 매번 저렇게 렌더 렌더를 해 가지고 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아웃풋에다가 뷰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얘는 이제 렌더링 하는 대로 가는 거 얘는 요 창에서 보여주는 거 이렇게 돼 있어 갖고요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가 스트리크 지금 어 필터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보이고요 그 포그글로우를 적용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, 필요하신 필터를 여기서 골라 주시면 돼요 음, 심플스타는 스트리크 버전을 어, 스트리크 요 필터를 조금 더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건데 이걸 다 쓰, 사용하시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Threshold 같은 경우에는 천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가까이에 있는 음 그런 것들만 적용이 되고요 이거를 적당히 뭐 0으로 하게 되면은 그그 그 광량에 관계없이 아주 작은 광량이라도 이렇게 필터를 적용을 해 줘요 500정도로 하게 되면은 예, 이렇게 적용이 되구요 보시는 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그 다음에 믹스 값은 마이너스 1 이면은 오리지널 화면만 보여줘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면은 요 글레어 값만 보여줘요 자 오리지널 화면만 보여주죠 1 이면은 글레어 값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0 값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레어 필터를 사용하시면은 아마 어 조금 더그 멋있는 멋있는 이미지를 아마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한번 활용해 보세요. 예, 감사합니다.